꿀 미남이라서 아. <웃음>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 분해 <웃음> 집에 가고 싶어 <웃음> 그럼 코골이를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.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안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. 음. 코골이는 언제 발생할까요? 잘 때, 숨쉴 때. 그러면 은안 자고 안, 숨을 안 쉬면 은구그을안할수 <웃음> 있는데 <웃음>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<웃음> 그래서 숨을 잘 쉬면 됩니다 음...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숨을 잘못 쉬는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자첫 번째가 코막힘이에요 많은 산모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피 증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음, 그래서 숨 쉬는 게쉬운잖아요 어,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음... 여러 가지 뭐 정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코골이가 아무래도 더 발생할 비율도 없죠 자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콧구멍이 네. 원래부터 작은 사람들은 좀 네.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의외로 코뼈가 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요즘 젊은 아가씨 아줌마들이 코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뭘 손을 내 가지고 코 기능이 망가진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속에서 막힌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코 안쪽 이 밸브만 좀 열어주면 되거든요. 뭐 테이프를 여기다 붙인다.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테이프는 좀 일회용이고 뭐 피부 알러지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3천만 원에 들여서 개발한 게뭐 요게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보더니 이거 뭐 피임기구 아니야? 뭐 이거 코필소 <웃음> <웃음> <웃음> 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난소모양을 음,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이해를 못했고 <웃음> 여긴 자궁 <자구>, 양쪽으로 <웃음> 아, 난소 <웃음> <나> <웃음> 맞아요 어. 자,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코에다 씁니다 코에다 좀 걸고 안에다가 쑥 집어넣으면 음. 이 안, 안에서 여기를 딱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음. 코가 한번 해볼래요? 해볼도 돼요? 네 그게 방법이 있어요. 코가 좀 작으신 편이군요. 이게 과연 코 속으로 들어갈까?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 안에는요. 수술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어, 솜이 한 주먹씩 나오고 저는... <웃음> 숨이 엄청 커졌어요. 숨막쑥 들어가죠. 너무 살것 같아요. 이거 하나 열어줬을 뿐인데 제가 비염을 한 15년 정도 알았거든요. 숨이 막 죽더라도 어떤 분은 가슴이 다 시원하다고요.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숨이 제대로 많이 들어가면 코골이 당연히 줄어들어요. 그냥 단순한 코골이 정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단속이 많이 들어가니까. 네. 저는 이때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데좀그안 이상해요? 어? <웃음> <웃음> <안> 아니, <웃음> 본인은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개발하셨어요? <웃음> 좋은 걸 개발하셨어요. <웃음> 이게 필요한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지요. 뭐 주변에 코 막힌 사람이 많아서 그런 뭐 테이프의 원리도 이제 보고 코를 늘려준다는 외국 제품들도 있고 뭐 음. 바이트를 여기다 뽑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여러 저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어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안 되고 싶은데요. 한, 하고 할 수도, 계세요? 하시면 됩니다. 음. 아, 개발을 했죠. 음. 음. 네. 자, 눌러야됩니다 어디? 여기여기 그리고 여기여기여기를 요기, 요기. 눌러 주세요. 눌라눌라눌라 잘한다.